그럼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살펴봅시다. 오늘은 창의적 디자인 사고의 정의와 프로세스,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창의적 디자인 사고의 정의와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최근 창의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의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창의적 디자인 사고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럼 창의성이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창의성이란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을 새롭게 창출해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의적 디자인 사고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디자인 전략 컨설팅 회사인 아이데오의 CEO, 팀 브라운은 창의적 디자인 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디자인적 사고는 고객들이 가치 있게 평가하고 시장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디자이너의 감수성과 작업 방식을 이용하는 사고 방식입니다. 아이데오에서는 구체적인 디자인 사고 방법들을 통해서 고객과 함께 직접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데오의 창의적 디자인 사고 방법을 우리도 함께 배워볼까요? 아이데오의 창의적 디자인 사고 프로세스를 통해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정은 크게 5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단계. 공감 단계에서는 문제, 사람. 상황에 대한 인식 및 공감하는 것을 말하고 2단계 정의는 정확한 해결 방법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3단계 상상에서는 어떤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창의적이게 상상을 해보는 단계이고 4단계 시제품은 3단계에서 도출된 가장 좋은 개선책으로 시제품 모델 제시 및 제작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5단계 시험에서는 만들어진 시제품 모델을 공감 단계에서의 목적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럼 각 단계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는 사용자들이 느끼는 불편을 공감하는 단계로 시장, 고객, 기술, 문제에 얽힌 제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설문과 같은 정략적인 방법보다는 관찰, 동행, 인터뷰 등의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그럼 잠시 공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점심시간에 야채를 잘 먹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학생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스탠포드 학생들은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중고등학생들을 관찰하고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점심시간이 갖는 의미를 찾아내게 되었는데요 학생들에게 점심시간은 단순히 음식을 먹기 위한 시간이라기보다는 다른 친구들과 교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야채를 맛있게 요리한다거나 메뉴를 바꾸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야채를 먹으면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효과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점심시간에 같은 테이블에 앉은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놀이를 도입했고, 놀이가 끝난 후첫 번째 음식으로 야채가 제공되자 학생들이 경쟁적으로 야채를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창의적 디자인 사고 두 번째 단계는 정의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상자를 통해 수집한 팩트 혹은 이슈로부터 대상자의 욕구, 즉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취합된 내용을 분석해보면 그들의 요구를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대상자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행동이나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대상자가 진정으로 원하고 있으나 채워지지 않은 요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대상자의 욕구를 분석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상자의 욕구를 분류하면 명시적, 표면적 욕구와 잠재적, 심층적 욕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명시적, 표면적 욕구를 살펴볼까요? 이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있으며 말로도 명확하게 표현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다리는 줄이 너무 길다거나 컴퓨터 접속 시 시스템 접속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개선해달라는 등으로 욕구를 파악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문제는 잠재적 심층적 욕구입니다. 잠재적 심층적 욕구는 습관이나 문화에 배어있어서 자각하지 못하거나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욕구로 문제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욕구를 해결한다면 사용자는 무한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정의와 관련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몽골은 1년 중 6개월이 겨울로 한겨울에는 영하 30도의 강추위가 계속됩니다. 이러한 강추위를 피하기 위해 약 10만이 넘는 가구가 석탄을 사용하고 있죠. 그로 인해 몽골의 겨울철 대기오염 수준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해결책이 바로 무연탄 난로의 보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연탄 난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몽골에서 난로를 다루는 사용자가 대부분 어른이 아닌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이었는데요. 기존에 쓰던 난로인 패치카는 수평적인 구조로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도 손쉽게 연료를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새로 보급된 연탄 난로는 수직적으로 연료를 교환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은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무연탄 난로를 보급했지만, 창의적 디자인 사고의 프로세스 중 1단계, 공감의 실패, 즉 사용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그로 인해 문제의 정의가 잘못 내려져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상 단계는 지금까지 도출한 대상자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창의성을 높여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는 시제품 단계입니다. 창의적 디자인 사고의 시제품화는 기존의 시제품화와는 조금 다릅니다. 기존의 시제품은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사물을 만들어 형성화하는 것인데 반해 창의적 디자인 사고에서의 시제품화는 어떤 수단을 통해 경험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경험의 창출이란 우리의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에서의 경험을 활동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기의 시제품은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보드, A4용지, 포스트잇, 웹상의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의적 디자인 사고 마지막 단계는 시험입니다. 시험 과정은 제시된 문제 해결 방안을 객관화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참여자 혹은 대상에게 제시한 후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 해결안을 수정하거나 또는 대상자로부터 배울 수도 있고 사용성 테스트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다시 1단계인 공감 단계에서부터 피벗하여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해결해야 할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 문제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문제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 하고 고민하여 여러가지 대안을 생각해냅니다. 그 다음 제시된 대안을 현실성과 적합성을 고려하여 평가한 후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셜벤처의 경우 이 의사결정 과정 중 문제인식 단계에서 잘못된 문제정의로 인해 대상자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소셜벤처의 특성상 평범한 해결 방안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죠. 이러한 창의적 의사결정 과정은 각 단계마다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문제인식 단계에서 적합한 기법은 육하 기법, KT 기법, 드릴다운 기법, 그리고 인과관계 다이어그램 등이 있죠. 여기서는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을 통해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본격적인 사례에 앞서 간략히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이란 문제를 세분화하면서 문제의 원인과 대안을 한눈에 찾을 수 있는 기법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의 형태가 생선의 머리와 뼈처럼 보이기 때문에 피쉬본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60대 이상 노인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파킨슨병은 뇌의 활동에 이상이 생겨 손떨림, 근육경직 등 신체활동에 불편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이나 유전성 떨림,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식사할 때 숟가락을 온전하게 들고 하루 세번씩 식사하는 것은 매일 전쟁과도 같은 일상이라고 합니다. 아노판 패탁은 이 부분의 아이디어를 얻어 파킨슨병 환자들을 관찰하여 식사시 어려움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마침내 손떨림 방지 스푼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손떨림 방지 스푼은 리프트웨어라는 떨림 방지 기술을 활용해 손떨림을 76% 감소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손떨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식사를 마칠 수 있는 식사의 자유를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핵심 내용을 확인하며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